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요번에는 김동근 대표님 모시고요. 어, 경매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이제 일반 매매로 해서 수익률 한 15% 정도 나온 그 상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금액은 한 2억 4,500. 이거 현재 이제 월세 3,270에 놓고 있는 건데, 어, 이 물건은 경매가 아니 일반 매물로 사신 거잖아요. 네. 어, 보통 이런 물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이렇게 찾으시나요? 그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은 음. 그좀 수익률 나오고 평수랑 수익률 계산해서 음. 어, 좀 저렴하다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네. 저는 일반 매매로도 거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음, 이런 거 이제 금액을 이제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이제 상가나 사무실은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공실이잖아요. 임차인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어, 여기 이제 현재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나요? 처음에 이거를 구매를 했었을 때는 저는 여기에 이제 뭐 필라테스 매장이나 아니면 좀 소호 사무실 같은 거 네. 공유 오피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네. 플랜을 짜서 미팅도 많이 하고 얘기 부분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네. 소호사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좀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을 것 같아서 네. 고민하다가 어, 최종적으로 패스를 하게 됐고, 현재는 실내 테니스장이 들어와서. 실내 어, 테니스장이요? 네. 그게 뭐죠? 실내 테니스장? 실내 안에서 그 테니스를 치는 거여서 엄청 오. 핫하게 하고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네. 그럼 어느 정도 공간이 되겠네요, 는 네, 그래서 여기가 평수가 한 55평에서 한 60평 정도 아, 네,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왼쪽에 네. 노랗게 색칠된 부분 두 칸인가봐요. 네, 이렇게 뭐 음. 201호, 202호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평수는 75평이고 실평수가 55평.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내 테니스. 네, 네. 장이 들어와 있다고요? 네. <웃음> 그래요. 음. 원래는 기존에 이런 식으로 좀 창고. 네, 참고였는데 여기 앞에가 이제 뭐 백화점이 있어서 백화점 음... 창고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좀 물건이 좀다 빠지면서 네. 공유 배달, 공유 주방을 할까 뭐 여러 음... 업종을 고민을 많이 하고 여기도 생각을 많이 하다가 좀 좋은 음... 업종이 들어와가지고 좀 운이 좀 좋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층인가봐요? 네, 네, 지하입니다. 지하 2층이네요? 네, 네. 여기 실제 내부 모습. 네, 실제 그 구입할 때 내부의 음... 그런 모습이고요. 네. 공유오피스로 플랜을 짰었을 때는 네. 뭐 이렇게 모양 나와서. 음. 이렇게도 검토를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음. 공유 오피스 느낌처럼 해서 평수제 재서, 뭐, 일반석, 자유석, 이렇게. 공유 오피스도 이렇게 뭐, 스튜디오 느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도 네, 했는데. 네. 렇리칼려면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인테리어 같애. 비용, 예, 네, 인테리어 비용 한 1억 5천 음. 정도 전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네, 네 실드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입점했습니다. 저건, 근데 네, 왜안 하셨죠? 그 아, 이거를 하면 제가 집이 구로인데 음. 여기 노원까지 왔다 갔다를 또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개인 또 시간도 또 많이 보내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네. 네, 최종적으로 실내 테니스장으로 하기로 네, 진행이 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률이 안 나와서 아니라 대표님은 네. 에, 나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거 만들어서 또 왔다 갔다 음. 또 거리도 네. 있고 관리도 네. 해야 되니까 네. 그 실내 테니스냐 임대만 주면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이 이건 뭐죠? 이게 현재 들어온 현재 어, 모습입니다. B4F부터. 실내 테스실스장 네.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오, 이렇게 돼 있군요. 네. 음. 엄청 장사도 좀잘 되고, 음. 훨씬 분위기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됐죠? 임대 논지가? 임대 논지가 올해 초에 났으니까, 음. 이제 거의 한 10개월 정도. 여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업종이 있었어요? 창고요. 창고로 네네. 놓으실 때보다 지금 임대료가 더 많이 받으수 있어요? 네, 훨씬 많이 받고, 안정적인 업종이 음. 좀잘 들어왔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 부동산에서 누구나 다살수 있었던 건데 안 샀던 거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 어떻게 살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은 음. 뭐 엄청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네,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음. 그리고 평수 대비 한 50평대인데 뭐 2억대 초반이면은 저렴했었던 거고, 제가 구로디터란지 상가도 한 2억 8천 정도 네. 해서 그걸 5억 넘게 뭐 엑시트를 하긴 했지만, 음. 이것도 좀 그런 느낌처럼 좀 저렴하게 사면은 월세 세팅이 좀잘될 거라고 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한 업종에서 안정된 월세 흐름 만들어서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면 이것도 나중에 재매각하게 되면 인재만 나타난 다음에 뭐, 뭐 4억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겠네, 사업적으로. 뭐, 수익률 계산하면은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네.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봤었을 때는 제가 꼭, 뭐 경매만 하고, 뭐 천만 원만 하고, 음.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좀 좋은 물건이고, 수익률 좋은 물건들도 좀 보유도 하고 있고, 음. 투자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어, 그 작년에 이거를, 그, 여기서 촬영을 하고, 거기 댓글에, 음. 왜 잉클 강의에안 올라오냐, 뭐, 그런 글들이 있어서, 네. 제가 그래서 잉크를 봤는데 너무 좋은 컨텐츠들이나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네. 좀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좀 네. 제대로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저번주에 촬영을 좀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잉크레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제 실사례들 위주로 열몇개 정도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투자 원칙이랑 방법 이런 거를 많이 녹여놨기 때문에 네. 그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여기서 어,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 설명을 못해드렸는데요 잉크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어, 경매 또 이런 상가 이런 것들의 투자 원칙 또 실제 투자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경매로 들어가든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부동산 통해서 물건을 받든 여기 임차인을 어떻게 이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엑시트 전략까지 갖고 가야만 이제 돈을 좀벌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감각들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동건 대표님하고 다양한 매입 사례 또 경매 낙찰 물건을 통해서 어떻게 정상화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그 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